부디... 큰피해 없이 마무리되길 하하다지켜보가 소멸! <웃음> 너의 시간을 빼앗아 당신의 차 모두 지금 으가 으아! 으아! 으아! 你好 성공! 내가 다행히 숨을주면 모두 침무시켜드리지 하레키 내가 가야할 길이야 소멸 시 혼자서도 해낼 수.